감사합니다. 2012년 5월 26일 보건공과 정치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인사말씀 드겠습니다. 네, 그냥 앉아서 그냥 어, 앉아서. 여러분 네. 네. 바쁘신 뒤 이렇게 기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또저 재무사가 일이 있었고 또그 전에는. 이의기가좀못 되었고 그래서 오늘 또더 늦춰서는 좀곤란한고 없고요. 너무나 미처버안 좋죠. 그래서 오늘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여 바쁘신데 이렇게 해서 뭐 죄송함도 없고 또 시간도 좀 이렇게 늦춰서 잡았어도 그러네요. 그 장소는 그 여기로 있는 거니 저쪽에 해관에또 뭐~ 시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도 그 여자 계시고 아까 저~ 해관에비여보니 그~ 예 여자 노인분들 뭐~ 저~ 한호 아~ 저~ 어머님이랑 또 이렇게 계시고 그동안만 여기 시는데 그래서 일이 없어 고또문저충운사하고 저~ 나기 반사가 거 뭐~ 아~ 뭐~ 좋은 대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저~ 회의 자료를 보면은 이~ 2012 회계년도 제1회 이사회였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지금 금년에 이사회는 지금 세번을 이미 했습니다 전임 회장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진정이고 그래서 회계년도로 표시를 해서 회계년도가 원칙은 또 회계, 작년 4월 달 금년 4월 달에 이사회를 한번 했어요 그래새 회계년도로 보고 이래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그 보고사항은 문중원로 사망 조의금 전날 이것은 무의금요이 처음에 우리가 정치회의를 발조할 때그 문중에 학렬이 높고 나이가 많으신 원로님이 의장을 맡아서 이제 종치회의를 첫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저 뭐 인감하고 이임장을 받아서 지난 그 정치회를 구성했고 그 이임장으로 이거 그 씨아재가 의장 회장이 아니고 의장이 이임 받은 의장 권한로 해서 그 정치회의 구성을 했단 말입니다. 냐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몰랐어요 돌아가신 날 돌아가신데 연락이 이렇게 조금 그뭐 전날이 못 되었어요. 이전달되었으면 전임, 그, 회장님로서는 그, 이렇 그, 지시를 했었을 거인데 전화가 받고는, 총의 날, 어, 그 여기, 저, 부회장인 문기 대군님으로부터 이러이러 이런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어 제가, 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 인사도 안 넣는 것은, 우리, 그, 분 중에, 인사가 아니다 해서 급 급작이 그 이렇게 이제 저고 부회장하고 초문의사 재무의사 이렇게 모여서 그런 뭐 어찌면 쓰겄냐 해서 그 인사를 하여튼 다녀오자 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조이금 삼십만 원을 지원다 했는데 가서 그 조이를 들고 인사하니까 좀 오해가 있었어요. 성은 마음도 갖고 계시고, 그더만요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찾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뭐 했는데, 사람이 이렇 돌아갈 때는, 인중에서 넘어한것 아니냐 하는 마음도 가지셨다고, 그들만요. 그래서 그냥 그런 오해를 없도록 말씀드리고, 또 인사도 드리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해는 조금 풀리시도록 뭐라고 <웃음> 왔습니다. 그거 그건 연락이 안 닿기 때문에 예, 예. 나하고도 이제 결국 때부터 친해서 하는 분이 그분이 나를 내가 어떤 어디 아으로그어가는데 연락하는 분을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예, 예. 내가 한 가지 배웠고 그러고도 장인 그런 뜻 그렇게 그냥 무시는 거지 북쪽에서도. 예, 그래서 그 뭐뭐 여러시 또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회장단에서 이제 회장 부회장 그다음에 그때가 5월 1일인데 저기 재무사는 근무 중에서 그냥 못 가고 이렇게 그 회장단이 다녀왔습니다 여섯 명그성수아제는 오전에 어떤 뭐 일이 있어서 못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 그 회장단 그전 뭡니까 일곱 명이 여기 재무사성환이는 자, 근무라 못 보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임원이 전부 8명이거든요. 직이 있는 임원이. 7명이, 저기 자야오고, 연동구로고, 천사 안에 가서, 이렇게, 목념을 올리고, 한번 두 개도 보고, 또, 자문위원님들이 다섯 명입니다. <목소리> 네, 이, 다섯 그명 자문위원님들한테, 예, 인사도 예,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그구식시아재하고 지는이 아제하고 이거 비 중에 있어서 9 5 0세분루다예 했는데 이그 사이로, 그 사이로 이제까지 사이로 조금 사이로 그 서로 사이로 하얀, 하얀, 그 사이로 가 있었던 거. 가운데도 그래서도 되고 앞으로도 마을의 그어합이 되었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또 회의 전에 그 자문위원님들한테 제가 사문을 위해서 회의 그 취지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하하시는 오셨고 시장이 오셨는지 동익씨 아재는 지금 저거 그 논두리에 풀되고계시더만요 집에다 회의 서류를한부를 놨고 그 논에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래 이런 이런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오니까 그러니까 다들 중이은 네. 네. 공중 재산을 애교해 가면서 잘 환불을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 네. 보도 그 회의 전에는 자문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고 자문위원들이 하는 말대로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 인사도 듣고 예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사업 잘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치인의 고유번호 이 증이 지금 이거인데요. 이게 그 세무사에 신고된 우리 김용실 보험과 정치인의 그, 그 번호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자를 지난번에 그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세평안의 이름으로 바꿨고, 발급을 5월 1 8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그, 그, 그 통장, 그 회장님 가지고 계시는 통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전기 예금 2억 원이 든 통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친의 명의로 돼 있고 그전임 회장님하고 저하고 영아의 동생하고 세 사람 연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명의 변경을 뭐 깊이 뭐할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안 했고 일반 예금이 3천만 3,83,440원을, 그 이것도 종친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 이것을 이제 제가 관리하는 곳에서 인수를 받고 우체국에 가서 관리자 명의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해치계 19조에 보면은, 이그 현금성 자금은 회장 총무이사 공동명의로 하고 필요하다면은 인원을 추가한다 이렇게 추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냐 지난번에 총무이사님이 여기 내원이 대부였는데 내원이 대부님이 이제 사업상 이제 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정치 내 어떤 그 어떤 그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내원이 아에 대신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은 어차피, 이제 저고 아마 한화제 이름이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추후에, 우선, 추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그 한화제를 추가해서, 이렇게, 공동명의로, 서도 다음에 만나서 그렇게 한번 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우측에 가서. 그리고 한 가지 보고 또 드릴 사항은 여기에다가 회의 서에다가안 넣는데 지난 5월 13일인 5월 13일인가 저기 그 국민사 그정읍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회의 명의로 간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조상님을손해서 그 음, 청자 그. 오자 그~ 사 라인 중에서 그~ 통합 운동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런 그~ 날 그~ 뭐~ 제를 원래는 행사가 있어서 그게 한번가 당연히 왔습니다. 이것은서 여러분이 당연하신데 이것은 뭐~ 그회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미술계라는 것아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일단 인제 의결 사항으로 지금 사은사가 적적지 그 토지배금을 지금 이제 그 지불을 해야 겠는데거기에 적정 가격을 결정하고 또 언제까지 해야 되고 소유권 전환에 대한 이런 것을 좀 논의를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씩 하나, 여기서부터는 두개 잡고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적정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우선, 현재의 그 실거래 가격을 추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실거래 가격을. 그래가지고, 음, 어떤 이것은 그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의 일정 부분에 어떤 보상비를 플러스해서 그게 가격 결정을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땅을 가진 사람이, 이, 문중에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게 하도록 했지만은 또 적당한 그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을 얼마로, 뭐 평당이라든지 평당사당 얼마로 지원하고 거기에서 그이 어느 정도 선을 더 생각해서 하자. 는 그런 것을 좀 논의를 해야 할것 같아요 알아서 거기에 음, 네. 토지 보상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대가로 남기내거 여기 우리가 저기 쓰는 대가로 그비어 뜯어온지 그독 가서 줬잖아 근데 또뭐 다른 데또 저기 있는 그것을 그 놈을 아니 그것이 이 제가 들어오는 조진 회장님한테 그렇게 흘려고 했는데 네. 그, 보다도, 그, 남기가, 남기는, 다 아, 그것이 명의가요, 예. 우리 문중땅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나산의 어떤 그, 할머니 앞으로 돼 있어요. <웃음> 우리, 우리 문중땅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웃음> 예, 예. 그, 그래서, 문중땅 아,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처음. 정식으로 도 그렇게 해가지고, 시끌사끌 하니까, 대금을 차려둬라. 예예예. 수는말이 예, 예. 형님 저지사가 <웃음> 어 저기가 요거 저 문육당으로 안 있다 가네요. 안어 있어요. 어나 예나 땅이 어 옛날 땅. 나산 어또 여자 앞으로 있다가. 나산 그그 누군데 지지 모르겠어. 누지그거시뭐 우리 정씨 누군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나산 쪽에 계시는. 시 할머니. 고시랑 네. 할머니 앞으로 됐는데. 고시머나 옛날, 거 고시, 그, 그 양반의 언젠가에요. 어. 그래서, 이제 <웃음> 이게 제이또 보니까, 저 남기도, 그냥, 그, 개토를 하면은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어, 현금으로, 음. 이렇게. 그, 거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그, 그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없 저도 고 네. 네. 그뭐 아니, 처음에는 그렇고 남기도, 뭐. 뭐. 서로 좋기로 했는데, 그렇게 됐다 고 남기는 것이 안 네. 되지. 그 어떻게 그냥 시사건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게 남진은 대토 그걸 이제 필요없이 땅을 산장으로 해서 줘야 하겠네 산당 1회로 관람하는 거 같던데 그 가운데 타해가지고 이거 소원지 않게 해서 줘야하여 그런 게서지 않게 해야지 근데 그런 것을 여기서 저, 그매듭을 저 지어가지고 끝내버려래야돼네 지질 끌지 말아야 돼 예. 예. 처음에는 그게 문중 땅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그걸 대토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띄어보니까 문중 땅으로 안 돼있고, 그, 개인 명리로 돼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확인된 밤이다, 그러나. 음, 그거 잘 알았는데, 여덟 문중 그것도 음, 지금, 모르고 살았어 지금 시세보다도 더, 더, 의외로 죽어라서 인수를 해야죠, 그나마. 아니, 그거는 뭐, 이제, 이제 누가 그 사람이 서 버려먹든 못되지만 남기는 땅을 줘야지, 여러을 네. 사용을 했으니까. 그거는 누가 버려먹든 안 버려먹든 가네. 남기는 이따가 곤란하잖아. 요놈 해고 요놈 주시오 했는데, 그 아니니까, 그 남기는 네. 돈으로 달라고 열번 해야지. 네. 남기부사를 좀 들어보고 있는 남기가 그러네. 음. 지금 현, 네. 현대 지금 거기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 시가에다가, 우리 항상 봉하느냐 또 그런 게 있잖소, 또. 그래서, 그래서 공개... 시가가 지금 얼마나. 여기 어, 진행, 진행이, 진행이, 예. 이제, 그전에 전임회장님께서 예.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 당시에는 대토 형태로 주는 걸로, 그, 이야기가 됐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행촌 형님한테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기 그, 남기하고 이야기 된 게, 5만원 선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예. 이거는 제가 참... 확인은 네, 사항 예, 확인은 사항은 아니고, 그, 이야기 들은 사항입니다. 에,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그것이 듣습니다. 몇 평이라고 그지 그때? 3 2평 어? 3평 아, 평수는, 예, 예. 음.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35평. 그, 뭐, 선이 없나? 3 2평이 그, 제난 그냥 다시. 맞아 다시, 나도 저, 반석이한테 그장에 들어봤는데, 32평이라고 음. 그어맞아 음, 그럼 네. 그 돈을. 그선은 35평. 어. 저작건이 섰던디라. 위험수기으로 32평인지 지 모르는데. 지금 서있는 일단 이야기는. 네. 그렇게 아 그렇게 서있는지장님하고 거의 하고 많이 비 이야기가 굉요좋그 네. 그 내용을 제가 예들 하라는 이야기가 아고 커져서 그런지. 그리고 또. 이야기가 된, 그런 이야기를. 저, 상분의 땅에. 안쪽 이야기만 들었는데. 여, 가, 가격이 얼마나 나갑니까? 그거래 가격은 이렇게 기런 매매가 이제 보면 여기 사고 팔고 하는 땅이 없어요. 그데 예, 논이 지금 한4만 원은 모양인데. 예. 우리가 아싸서 쓴 분이 달라고 어? 줘야지 그 사람은 덧줄 네. 수가 없는 거 아닌가. 5만 달라고 5만 줘야지. 5만 주라고 만 줘야지. 5만 줘야 줘야지. 우리가 아싸서 쓴 건데. 그 사람한테 뭐, 못 준다 소리는 지금 뭐, 안 되지. 5만 선이고, 큰총수도 아니고 하니까. 아, 그런 것들 줘야지. 젊은 회장으로 그렇게 하기를. 그런 것 그대로 5만 시켜야 돼. 그런 가 남기가 그러면 그런 것을 결정을 하려면 있어야 되는데. 남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정도 될거아니 여하튼 5만원 선을 계산하고, 여하튼 또 다른 거그 선에서 이렇게 하고, 조금 있가 예. 밥을 먹으러 가죠. 예. 거기서 남기고 예. 이야기 잠깐 해가지고, 예. 그런 문제 결제가 예. 됐다 그러면, 시가는 그런 시가대로 하고, 시가대로 네. 5만원으로 네. 추정을 하고, 평당 네. 예. 5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시가로만 음. 줄 수는 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또 좋아. 거기서 이제, 그, 그, 어, 남기 전, 이야기를 안 들어봤는데. 아니, 어, 거기서, 예. 특시원 사정이라고 만 원이지, 예. 누가 그런 것. 아니야. 아니, 사방팔. 뭐, 이만 원짜리도 아니고, 매일까지는 어째. 어. 내가 그, 예. 다른 거려. 뭐, 잠깐 생각, 그러면. 그러면, 조금 아. 달리 생각해야 아. 됩니다. 우리 그 달리, 도로 땅이기 하나, 때문에. 네, 그 하나씩 집을 짓고, 순만대로 지었으니까, 무렵 그, 룸을 시켜서 주은 그돌아서는내니가아서이남기까있으면그는내모든게타고해서그조방법을 하자 그러 남기가 이좀이따가그만하그그 시산사 유적비 관리 기금을 지난 4월 총회 때 5천만 원으로 해서 관리자가 저기 주아제 여기 저기 봉기 부회장님, 그 다음에 여기 기어이 대분님 이렇게 세 명이 관리를 하게 관리 유사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이제 그 넘겨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선 돈이 없으니까 예금 해놓런건 분야에서 뭐 끼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년에 그래서 제일 늦게 돈을 30일날 돈이 1억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5 0만 원을 이렇게 넘기려 합니다. 이것그런그래그세 사람 명의로 해세 그니까. 네. 예. 사람 공동 명의 통장 을 네. 하나 만들어서 그때 이렇게 넘기. 세사람이니다 그것째. 그럼 그냥 회사 가지고 한번. 회장님 의사 진행 말은 있습니다. 네. 이, 이 일을 그 진행하에 있어서 예. 의견들은 모아지는데, 예. 그냥 이야기를 모든 분들은 의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 결론을 짓기 전에는 꼭 그, 그의 이, 예. 있는가 예. 없는가, 예. 그걸 예. 확인을 하고, 예. 이야기를 그,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는 것이 예. 괜찮겠습다 예. 그, 정남기 시 그, 저땅 예.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이, 예. 이, 이 건도 그 관리 기금 분야나 이런 부분도 예. 어차피 예. 그, 그, 그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그걸 소위입니다. 꼭그 네.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문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9월 30일 날 그렇게 넘겨줬으면 합니다. 그뭐 어째 그뭐 그렇게 해야죠. 그 이유가 그때 나라 주인니 네. 그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에 그 전임 회장님 공격비도 그 회장님 공적비도 이거 이제 총회 때태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장소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라 하면 굉장히 이제 돈입니다. 어느 정도 선으로 들 것이냐. 어느 정도 들어갈 가 봐야 네. 이제 이제 권리 그것도 설계는 이제 어느다 매길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이제 논의를 한다는지요. 이제 그 전에 예, 그 전에 <웃음> 예, 저고 저기 문기 부회장님하고 여기, 요기운은이 대부님 오고, 저, 그, 횡천 아재 오고, 또, 저, 수원에, 거기, 그, 봉이 아재 오고, 같이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만나가지고, 골공장에다 한번 닭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 공예 골, 피석 만드는데, 어디, 어디에. 저기, 저기, 나주에 금천, 남편, 남편, 금천에도 가보고, 아니, 금천이 아니고, 남편인데, 남편에도 두 군데 가보고, 뭐, 다른 데도 이제 또 들려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소는, 근데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공적비는 세우기, 세우기로, 초공때 이미 결정이 되었고, 음. 이제, 어디다 세울 것이냐, 얼마나 들여서 세울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한지. 얼마나 결정하는모르겠 예, 결정. 결정할 때는 없지. 예. 예. 그런데 이 장소도 이제 한번 논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식당은 우리 장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또그고도이건리비를 이양에 건리을를 한다 하면은 그 당사자인 그거 무동역 그뭐 문중에서 해주지만 당사자 의견도 좀 들어봐야 할것 아닙니까? 아이양이 가, 갔그 장소는 뭐 저기 저기 대제그가서저 저기 그 신화 옆에 그그 그 장소에다 했때 우리들 그 마땅한 장소 아, 신화 옆에 다저저 동네 그 지킨 어, 어. 이전까지했다고그그 안에 두고 싸웠던 어. 거 옆에 응. 내가 보기에는 그가 좋은 것 같더라고 응. 여기 감사도또어쩌고 도로 변이고. 막왜남건 나무 심은 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상에 그러니까 딱 아니, 아니 지상 안. 안 네. 가서 이우가아명히 이제 로우 쪽이에요. 그렇게 돌을 쌓 놓은 건데. 그거 괜찮아요? 지실 마을 그 뭐, 유적비, 음, 유적비 쪽에좀 예. 공간이 네. 있는데. 그렇게 돌 네. 쌓았다만. 네. 예. 예. 그경도돼 있고. 그래서 또그사자인 탐사자인 그야 그 종교 과제도 의사도 물어봤더니 뭐그 화가 만족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아, 그래서 지금 왜 세워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의사도 물어봐서는 것이야 언니야 양이면은 이제 서로 뭐 마을에서 열짝에서 네. 세워준 게 열짝이 취득를 네, 네, 네. 이용을 하는 것이 네. 그래서 그이 장소가 어. 먼저 네. 장소가 어디 뭐 탈모된 음. 적당한 장소는 어디 생각난 데 있습니까? 없어 어디서? 장소. 가는 생각 만들었 그러면 거기로 지원갈까요 거기 음. 해야 임시는 음. 잡아놔. 음. 그거가 그러니까. 네. 거가 좋아. 네. 자 장소. 그리고 그냥 그거 네. 따서 마음 먹고 자기 그 비적실 마을 그. 겸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때가. 맞아. 그장소좋 맞다. 장소에는 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또 하죠 다른 예. 있으면 또 이제 저 자리 있고이는이단뭐그 위에 자리에 있어. 창선합니다 네, 창선. 그다 전원 창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굉장네 그건 네이제 보니까는 그 오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뭐 자연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하는데, 대충 한, 이, 한700 정도는 가져야 할것 같아요. 돌집이 이렇게 가봤더만은. 어갖로가 700도 있는데? 요 내가 응. 그럴까도 얘기했대. 여기 동철이 한거 있잖아. 응. 그 정도 하려면 지금 한800 가져야겠더라고. 그리고 싹이틀라 아. 그리고 그렇게 많이 달라져. 저 하천가 있는 거 세우는 네, 거저그렇이 거. 네. 비석을. 지금은 물가가 온가서진게 물가가 얼만나중요을때오백이 먹겠다고요 오백 그때만 요십 년이면 네. 네. 몇 년이면 돈값만 온대 온대 그때오백겠는지 내가 그래서왜 돈을 들고 하냐 그럼 자리가싹냐고그 그래. 한참 아, 아 여, 여, 여, 거시가 되고어디고 저기 저 그때 그거 가서 하면은, 암초로 200을 넣는다. 내가 300을 짜를 자신 있으되, 그걸 해체해봐라. 그래갖고, 계금3 0 3 0만뛰었어 그래갖고, 아 돌로 가서 막 석기하고, 누구고, 도위기하고, 또 누구고, 손이 가서 돌로 그그 가서 개획금 줘버렸어. 그래서 어워보라고 말이야. 계금 3,000원 뛰고 뭐한천개거 가서, 왜 했는지 삼백 했을 때 삼백 했 그,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금그그런게 내가 하는 말은 더 그때 그더좋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그이그이 그때 그때 뭐때그거그그런그가지때고 지금도 뭐, 뭐 그때 동때스 나윗뚱비야나뚱이더비 그래요 양석로 가면은 약 어. 500선이나 되는 거 같아요 응. 그런데 장만도 맞는 말인데 그냥 지 응? 자연석으로 했으면 그더라고 자연석, 그럼 자연석 자연석으로 했으면 그더라고왜 그러니? 가서 물어봤어 오석을 물어보니까 800을 달라더라고 오석은 그런데 자연석 공원을 아주 말도 말해 그건 좋은 거는 몇 천만 원이에요. 얘기하지 말아. 대 그래서 고고 흘리고 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걸 물어보니까 7 0 0인가뭐 달라 고때 칠백오십이 나 그러는데 자연석. 근데 자연석 좋은 거는 몇 천만 원이니까 거그이해할 아, 필요가 없고 좋은 걸. 내가 보기에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여우는 늦은에 가서 거? 봤는데 마음에 안들돈거고 여기고 저기고 그정 정이 여러 게생겨가지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자기는 돈 많이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여. 동주씨는 돈을 많이 쓰면 그안 되니까 요거 먹뭔게안 된다 그 말이여. 그래서 네. 여기서오속으로 하는 그 값. 그 값을 그 맞춰가지고 맞춰 가지고 해야지, 해야지 돈을 더써 버리면한테 동네서 요구니까 안 된다고. 회장이잘 알았고 1,700 어. 들어간다는 거 있다. 어. 어. 그 정도 거기서 음. 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가 진짜 마음에 안 맞아. 내가 보기에는 뭐도 가치도 없어요. 근데 잘 이제 봐는 요구도 먹으니까 돈말면 요구도 먹는 게 요거 요거시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맞아? 응. 자연석도 근데 자연석도 좋은 걸로 하면 무지개 비싸서 못 얻고 자연석도 좀 마음에 들면 천만원 더 정말 넘어갑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공격인디 기회 날이 많으면 안돼요 그래서 너무 우게 해도 못할 예. 것이고 그러니 방법로 해서 그냥만요거를서 해주려면 자연석으로 꼭 하려면 해라 안디 그러지 말고 보석으로 해서 그다 우리에어 그냥 반이 저 저기 거가거가 그거, 자연색으로 해 놓은 이 있으니까 한눈. 한눈. 걸, 그래, 어, 그러니까 역시 말이야. 그렇게 고 그래 오어 그러니까 는 것도 몇 마음대로, 저은 어, 그런 게 좋은 거 해달라는 거 아니고, 돈을 더, 실패를 하는 것이라고 지금 아, 보고 오기는 왔어요. 아, 그럼 하라,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오석값으로. 그 그러니까, 그 오석값. 자연적으로 오석 그는면오값만 해야지, 만약에 네. 저희 돈을 더 썩으면 네. 안 된다, 그 말이야. 렇게서 자연적으로 시켜드려요 응, 응, 그런 식으로 하자고. 아, 그래. 그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 이제, 보니까는, 이, 여기, 대부님, 제가 같이 갔는데, 저기, 문기 대부님, 같이 갔는데, 진짜 좀 마음에 들고 돌이 토토 먹고 이렇게 생긴 것은 다 천만 원 넘어버려요. 근데 네. 이 돌도 이 글씨도 이제 새기고 공간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돈을 이만한 거에서다못 세우니까 글씨를 그냥 넣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글씨를 작아 이렇게 들어갈 만한 돌을 이제 보니까 는좀 얇아 그 한700 들어간 돌이 얇아 그래서 이 글씨를 이렇게 거기다 세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뭐 집을 오석이다 새겨서 집을 넣는다더만요. 그냥 그런 그 방안으로 해서 견적을 해 보니까는 한 700이에요. 여기서 그렇다. 그러 게라. 근데 예, 여기 있는 그돌그비석가치로 그냥 오석으로 하고 오석으로 하면은 또 주위에 이렇게 뭐저가시가 있었을 거다니까 뭐라고 둘레 아, 둘래에 이렇게 네, 아, 네. 어, 그것이 자연석은 음. 그것이 없어야 모양이 좋은데 음. 오석을 했으면 또이것 네, 네.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넣으면 오석을 해도 아무래도 700이 넘어가 버려요 예. 네. 그것까지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가 또지적시 마을 유적도 자연석으로 되어 있고 또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그이한는아하고 신경을 하다고 이렇게 음? 의사 신경을 전달을 해. 그렇게요. 음, 그렇게 기왕에안해주려 몰라 그래도 해 주려면은 해면은 그래도 그 여러분들이 는 반드시 안 넘어가 가고가시고 고려하지. 글자 몇, 몇 자고 쩔까 거도 좀 어디가 불니까해으려면안 돼. 는단 안는데. 아 소월이고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 얇아. 근데 좀 넓게 넓적하게는 넓게 해. 그런 게 기왕 안 해보나 몰라도 그러니까 그큰 차이가 없으면은 천만 뭐원 이상 천만 원가고겠어 아니 그렇게 천만 원큰 차이가 예를 들어 칠팔백 이렇고 큰 차이가 없다 하면은 그 요거 그, 그, 그 시기 저 원하는 대로 어, 그거, 그 차이 없다면 자기가 없다고 돈만 예.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거 네. 안 된다, 철판 뜨이더라. 그거 다안 시킨다, 아니야. 네. 네. 어차피 어차피 이제 서울 도는 철판 나다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선적으로 이 공적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난번에 회의 때 총회에서 이미 통과된 사항인데. 예 물론 그 기양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 본인의 어떤 뜻도 참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은 실제로는 에그 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기서 바라는 대로 우리 지금 이제 후대의 임원들이나 어차피 세우기로 했던 것이니까 이그 예, 부분의 뜻보다도 여기 우리의 중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인데. 예, 그래서. 어, 기왕이면은 그분이 이제, 그, 같이 가서 보셨다고 하니까, 뭐 그, 그, 보신 그, 그 시기에서, 어, 지금 현재는 아마 좀, 그때 당시만 해도 석공량이 워낙 일이 바빠가지고, 좀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럼말그 그래서 지금 가면은, 막 이렇게, 그뭐 놈이 아니라 하더라도, 있는가? 그때보다는 더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런 <웃음>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워낙 산 일이 많아가지고, 저도 산 일을 했습니다만, 뭐, 도저히 돌 공장이 바빠가지고, 돌을 구입어들 못해가지고, 뭐, 또, 아, 도로그가지고 뭐. 뭐. 그때 상당히 너무 생겼고. 비쌌을 겁니다. 혼자서, 두달 전에 가서, 그래서 안 이제, 이게, 그, 기양 자연섭을 원하셨다고 하니까, 그분의 뜻도 감안을 하고, 어, 해서, 그, 꼭 본인이 어떤 지적을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그 정도 선, 정말 해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700만 원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선을, 네, 그 정도 선을 맞춰가지고, 네, 그 정도 선을 맞춰가지고, 아, 그렇게 자연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래 뭐, 여기서 금액만챙겨주서큰 네, 차에서 안 벗어나게 안에서 고 거기서 예. 또 네, 예를 들어서 700만 원딱 정해놓고 얘를 정해줬으면 700만 원을 갖고 일을 시작하면 뭐 그놈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게 꼭그 700만 원만 들어갈 수 있게 그 선에서 그러니까 그 선이라서 그 선에서 가금시는거예아 700, 800, 그 선에서 해그 정도 선에서 일을 하서 그렇게 해 그럼 한 700에서 800 네, 사이로, 그 사이로 이렇게 이사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승인된 것으로 보고 일을 추진을할랍니다 예, 이렇게 합시다. 700에서 800내 생각은 아마 7,800이면 다음으로 네. 할것같아 뭐, 이제 종목 친만안야할것 같지 않냐 그것을 우리 학교에서 물어보니까 거리 이제 이렇게 뭐 글을 짓고 설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기게한도내끼는 거라도 또공적에 대한 그 내용도 좀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서울 아니 수원 그 동이 아직한아맡긴합니다 그분이 또 글도 잘 씻고 또뭐 시공이 그 일체 그 그것은 아, 그냥 네 봉이 어, 어, 네, 네, 자직 지금 맡 음. 생각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승이를이렇게해나라다고니다그니다 네. 네. 아, 네. 네. 네. 그리고 네. 아, 네. 네. 그 사람인데 다른데는 맡길 수 없는 것이 그러면 그것도 다이 뭐 없는 것으로 음.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주관자는 이제 동의하재로 하지만은 이 비석이 오고 하면은 또 밑에도 이제 이렇게 좀 다지기도 하고 해왔할 거란 말입니다. 네, 네. 우선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아마 지금 모든지 이게 공구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자세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게 자 보고는. 비서가 여러 가다쉬어놓고난 다음에, 음, 다음에 음, 이제 그래. 우리가 배가 싫으면 거기다 이제 공포 됨빠 반대 때이떻게 예쁘게 만들어. 보 자, 자들을 만들자. 네. 음. 아, 그래도, 그래도 네. 이거 다 가지고 예. 아 만들어 놓고. 그, 그, 어, 그, 그, 그 사람들 이거 딱 쉬어만 그래. 놓고 그래. 가면은 그래. 우리가 그래. 이제 멋지게 그거 만들어. 보자 는 음. 거다. 음, 음, 이것은 음. 여기 저, 저 대부님한테. 이름을 하고 이렇게해고서이임을해사 우리가 무리를 좀 좀해놨습니다 <웃음> 네. 네, 네, 제가 해 번씩 시 모르세요? 자연색을 일이 네. 생겨나 네. 모르지만 네. 자연색을, <웃음> <야기지게> <웃음> 모르지만은 네. 자연색을 하려면 내 피를 기존에 해놓고 그 위에다 연겨야지 나중에 세워놓고 그것이 야차와 면볼 수는 없어요. 돈을 제가 이야기를 해는데 얘기는 어찌게 나왔는군요. 이게 이제 자연석이 하나 있고 밑에 받침대, 받침 돌도 자연석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그가, 거기다가 이렇게 반들의 수평을 맞춰서 일단 그 돌을 이렇게 안 움직이게 고여가지고 예, 설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연구적으로 못 움직이게 공부를 칠 지금 이가 다이, 이 다이가 그만로다그도현색 제가 밑 데서 음악 해 가지고 자유자위해서 그래서 그런 그렇게? 예. 그렇게 그래서 걱정할 그, 필요가 없죠 예, 그것은 뭐. 그, 아, 이제 아, 예를 들어서 각자를그 사람들 이 한번 와서 봐야 한다. 예, 예. 자 저를 봐야 한다. 그짓이라또그그그그 예. 예. 그,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강화가 차가 안 있어 가 우리 그전에 저 우리 저 다른 동네들 하고 가서 보면 공격비 같은 것이 공격비라는 것이 이러고 따로 따로 있고, 있고 아니고 이렇고 보면은 모아 가지고 서 공중에 뭔가 이렇게 막 거창 같은 데 가서 옛날 사람들 보면은 뭐다 아.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그런 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공격비 같은 거들어서이앞을 내는 그런 그런 생각을 감안을 해야죠. 그들 그래. 탈을 잡아가지고 그러고 와라. 리야 네? 토 아, 네. 아, 아니 아니. 안 격돼가지고 여러분 따로따로 보기도 싣고라 그런 얘기를 그데 그런 것을 봉사를 하시면서 감안을 할때 누가 맞아. 또 그런 식으로 해보 그것도 또 한쪽으로 모아볼. 모아보는 그런 것들이 야 돼요. 그지 앞으로 그런 사람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현재 있는 분들도. 현재 있는 분들 그거 심으려그랬다 심으면 몇 개는 심을래. 서 동생 님도계시 동만 해요. 그양과동 동철 이가또 그런 거줄놓고 같이 놓고 자네 말도 네. 말이 음. 아니 그런 음. 식으로 보기도 좋고 안 보여. 그 나중에 음. 저, 하는 음. 것은 음. 대부님한테 이름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을 음. 가만을 음. 하시라고 자 자리 가 네. 잡을 때 네. 자네가 도대체 이 청년들 거 이제 그래, 그 사람들이 그래, 와서 그래. 봐 가지고 그래, 어떻게 해달라고 우 그래? 해달라 그 그래. 도 여기 이제 그래. 마을에 계신 분이 얼른 그러지? 또 이제 사람이 좀 필요할 거예요 아마 혼자는 못 오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야, 그 사람들 그래. 답사를 와서 보고 네. 어떻게 네.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이 있을 거 아니가 네. 얕다 넙다 네. 어떻게 네. 해달라고냐 네. 그런 거 아니야? 사람으로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사람들 그래. 와서 그래. 봐야 되나 그래. 거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정말 넓게 해도 알아버리고 사람들이. 가서 보고, 해 주고. 정말 게해 주고. 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면 정말대로 그렇게 하면. 제가. 아니요. 도움이 그 이의가 있거든요. 걸림 및 설계 주관자로 이렇게 완전히 이임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설계 주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지, 이거 설계 주관에 맡겨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이 이제 글 쓰는 부분 아닙니까? 예, 예, 예, 예. 글쓰, 글쓰는 글쓰 거니까. 글 쓰는 예. 부분인데 예. 이거를 완전히 알아서 맡기라 고 하고 나중에 그저 기그 그, 못마땅하다 가는 사람이 생기면은 모양새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은 예. 그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목소녀> <목소녀> 네, <위의> 동이라 <웃음> 내용을, 내용을 한내용 네, <목소녀> 그 설계, 설계 주관인데, 그 맞아. 내용을, 뭘로 쓴지도 <목소녀> 모르고, 네, 내용도 모르고, 그래. 아무튼 공, 공적비를 세워버린다는 것이, 이임시켜버린 것 어, 나중에, 그럴 때는 없겠지만, 그, 래도 네. 그, 아, 그, 그,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그, 그, 어떻게, 그, 모양을 갖고 갈 거니,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냥, 이름 시키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이름 시켰으니까, 이렇게 했다 가면은, 아무 말도, 어찌, 그, 할 말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는, 그, 의결을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그, 저기, 의결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네. 부분은 그 회장님이 됐던 부회장님들도 있고 그 총무 이그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설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어떻 어떻었는가 하고 그러면은 그 부분을 그 감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거기다 써놔야 했어요. 그러면 글그 내용 면에서 공정 내용 네. 공정 내용도 될 수가 있고 <웃음> 전체적인 그 설계 부분도 에이. 그 그, 그 이야기 나서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오히려 그런 것이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는 그렇지 그렇지 것이 일단 내용을 음. 내용 내 내용을 내용 내용 부분에서 설계 네. 네. 그, 이단 그런 으로한다으니까고 네. 네. 내용에 네. 쓰는 표기에는 아. 공적사항을 네. 어떻게 할것인가를 그래 제한테받고 이렇게 했을 때도 이름으로서 정영님이 글을 지 지을 때 신경을 많이 쓰시죠 나도 뭐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그러면, 집행부. 의뭐 회장단한테, 예. 한번 아, 검토를, 검토를, 예. 예. 한 번, 회장관이 글을 지어, 음원을, 자네가 한번봐 가지고. 동의를, 응, 동의를 넣고, 그대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예. 맡길 때, 글을 맡길 해야 때, 해야 때 해야 이제. 해야.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동의가 글을 지어갖고, 음원 예. 이제 자네가 한번 써봐갖고, 이제, 회의를 해갖고, 이 글이 이렇게 됐는데, 이 글이 쓰었냐못쓰었냐 쓰겄냐 이제 해갖고, 네. 좋다 고 하면, 그 글을 전체를 안 만나더라도, 집행부. 근데, 맞아야 을 이렇게 지어 왔다 하거든요 어, 네. 그때 한번 토얘기했잖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진짜 아주 중요한 지적을 잘했어요. 상기 가 네. 그 카페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그 글을 올려 달라고 그래요. 예. 네. 지금 누구나 응. 들어와도 네. 되고. 네. 어, 네. 네. 네, 맞아. 네. 그러면 살수있니까 일단 일단 저하고 부회장님하고 이제 이제 총무의사, 채무의사가 만나서 보고 감사도 네, 네. 그래, 시간 있으면 같이 네. 한번 보고 나서 거다 올리게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네. 그게 네. 가장 어떻게 보면 네. 예민한 상황이고 네. 나중에 오랜 네. 네. 오랜 시일이 흐른 후에도 네. 누가 보더라도 그좀욕안 와도 안 먹게끔 하는 것이 가장 욕이 물론 욕이 제일 요간을 중요한 거예요. 동생분 아니니까 동이 예. 이제 동생분이 아무 아무래도 자, 형님에 대해서, 대해서, 아, 대해서 이렇게 좀 크게 두각을 시킬 수도 아, 있는 그러니까, 문제고. 그러니까. 두각을 수 있는 문제고 부각시켜 그냥 봐야 해는 말이야 그럴만한 그런 거지. 게 하여튼 그런 절차를 한번 해보게요. 어, 어, 어, 네. 아 그래 그래게 해놔. 네. 어, 그리고 얼른 끝나네. 네. 그리고, 그리고. <웃음> 그다음에 이제 또 뭐야? 차야 그송계제 관리사 그 지금 보수 문제인데요. 그것을 이제 어저께 보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될까요? 안해야안 해야될까요? 안해야될까안 해야될까요? 집을 짓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칸을 더 달아내고 여자가 한 칸을 더달아내자아요못 달아내라고 그러면 내부 소리만 하지 내부 소리 하고 저기 누가 거기서 살고 있어? 그때 봐가지고 전날 어. 둘러보니까 어. 다시 좀 계절을 하면 그럼, 개절을 하면 그렇지 개절을 했자 했자니까 여자가 한칸 거시기 가지고 좀능력거 같아 그리고 아, 내 생각에는 음. 그가 상칸집이 제일 좁지 않아요 좁고 좁아, 좀 좁, 그래서 네, 내가 하는 일이 상칸집이라는 것이 그것이 상칸도 네. 네, 음. 접집이 뭐냐 호집에죄에다살는거 <웃음> 화장실도 없고 지금 애집인데 애집인데 사람들이 저녁 애들이 삼육티도 어떻게 무사하더니 화장실을 가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게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다다면안에다 화장실도 해주고 목욕탕도 좀 해주고 어, 그것이 원칙이지 그래야 살지 그살거어 손 대면, 그래서 말씀드어요 아, 그런데요. <웃음> 그만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 예, 그러냐면 지금 올 9월까지 간만에 이것이 이르이 돈이 들어와도 음. 5천만 원 기금으로 뛰어불고 5천만 원 남으니까 음. 그는 갖고는 올해는 택도 안 돼요. 그 집을. 그리고 보수 한다 해봐야 도로 헌집이. 어, 어, 내가 생각할 때는 네. 제 생각은 그럽니다. 이 네. 보수를 아무도 해봐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웃음> 그러니까 나는 <웃음> 1, 2, 2 3년더 있다가 돈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은 그때 집을 하나 지서 분다든가 그렇게 힘든지 나는 나설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갈아내고 집에 내부 수리해도 집안 측값 들어가요. 얼른 하면 모르겠구나. 조금만 더 버티면 지세 분다면 마고 돈좀더이현지꽃기라고 이제, 고치기라고. 이제 저, 저, 저, 돈도 쓸데없어 집꽃이라는 거요그런데 조금 유보를 해. 이상면, 나는 유보를 해가지고, 돈이 어느어도 지면은, 음. 그때 이제 총를 붙여가지고, 아, 그렇게, 그래. 그러면 이제, 통과 시키는 거, 이거 아요그러 지금 지붕이, 그쪽 저, 귀염탱이가 지금, 저, 하, 흐러져 가지고 무장크가 음. 넘어지게 생겼는데. 야, 이 M C 그거라도 음. 손봐야 돼. M C, 이 C로 제가 음. 그 말을 해도 될까요? 음. 예. 그 지난번에 저도 한번 둘러봤거든요. 둘러봤습니다 M C 봤더니. 괜찮아요. 예, 우선 그, 그 묘지 관리하고 시제 지내는 문제 그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관리사를 두고 사람을 상주하게끔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예, 굳이, 뭐, 그걸 묘지 관리하고 시제 차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선택해 볼 수가 있으니까 우선 임시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어떨지 몰라도 작은 돈 들어가게끔, 이게 그, 한쪽에 기와가 좀 떨어져 나갔더만요. 아, 네, 기운 기가 네. 떨어져 나가지고 비가 오면은 올여름에도 올 아마 이게 그 거기라도 우선 수선을 해 놔놓고 네. 사람을 안 살게 하면은 또 달리 이제 우리가 뭐그 관리하는 방법 그 방법이 논의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하죠. 임시적으로 제, 제 의견은 임시적으로 비만 안색게끔 이렇게 해 놔놓고. 예, 그게 거기 집을 지느니또더 예. 또, 어,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집이 에 따라 해서 아까 삼 미터라 불도 못 숨고, 또 거지 같은 놈들이 거기 가서 잠이나 자고 뭐 하고 또 그런 수도 있단 말인가? 비어, 그러면 비용 문제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 전기줄을 잘라버렸는가? 네, 아 <웃음> 그, 잘라요, 네. 그, 지금 다 잘라 내려놨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오후 나도 어디서 들었습니다. 뭔 이야기를 하 밤에 누가 달딸 같은 걸 한다고 소리가 난다고 나한테 가보라고 전화 갔어요. 오후에. 어제 누가 내 상수도 흔대로뭔 이야기를 하니까 전에, 전에 모상인씨 아들이 나한테 전화를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 네, 혹시 저녁에 좀 가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어제 화를 오후에 내가 상수도 내 현장에 공사를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왜 그러지 않게. 뭐 소리가 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고 그랬어. 뭔 내가 밤에 무슨 소리가 나야? 거기가 고삼도 음. 그안 살고 있는데 이렇게 모르겠어요. <웃음> 한다고 그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니다 지금 그, 고쳐서 아까 고치나 하나 돈을 한칼더 대들어 수 있는 구조상으로 되질 않습니다. 집을 또 전체를 된다고 집금 네. 다시 나야 돼요. 그래. 음. 그렇게 하는 뒤바람 아예 쓸어불고 놔뒀다가 나중에 돈이 되면 짓던데요. 제가 지금 약그 전에 산 사람들한테 이거를 보고 보니까 뒤에 이렇게 하수구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물내려온데가 옛날 제실에서 물을 받아낸 그 수로가 있어요. 거기에 물이 타고 들어와서 앞에까지 신발장 있는 데까지 비만 오면 다 누수, 받아 그래 누수가 다 되어 니다 그러고 그 걔네도 똑거려 지 거기서 다시 집을 이렇게 다시, 다시 지어야지 그거 다 붓치나 마라. 그래서 절대 물이 기소부터 다시 막아야지 물 그대로 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안드으려면 돈이 없어 서더나면 아예 철거를 해보라고놔도보든지 우차를, 저기서 첫조망을 새로 막아갖고, 제가라도 지금 막으려고 하거든요. 저도 자재를 놔둬보니까. 놔두고, 놔두고, 첫조망 해갖고 열쇠를 채갖고 못 들어오게 차라도 못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어? 사람 들어오는 것은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이 들어오는 넘어 들어오는 것은. 네. 그럼 저번, 저번에도 보니까 새벽 6시, 7시도 안 됐는데, 차가, 제시를 옆에 차가 있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모두는 뭐, 가보니까, 꼬사를 끊고라고 새벽부터 가더만요, 산을. 그러면 차 시켜버려야지. 그, 그, 그, 말, 그, 말, 그 차라도 못 돌아 그 해놔야지. 근데 이제 얘들이나 못하고 사람이 저녁에도 따로따로 한다고 나한테 전화하니까 가보라 그런데 밤에 제가 어쩌나 날마다 그걸 밤마다 지키고 있으니까. 어찌했 그러지. 이 예, 이렇습니다. 아예 전기 뭐고 다웃 수익 겁니다. 다중기시 끊어버리고 제가 일단 전에 차단을 시켜놨거든요. 불이 위험보니까 아예 전주부터 다 해갖고 철거시켜놔 버려야지. 그래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기뭐 화재가 났다든지 도난을 당했다든지 그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과거에부터 쭉 해오던 대로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그큰뭐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어, 그 당연히 일어날 사건이 일어났다 어쩔 수 없는 불가분의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하가 해온 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그런 사건이 나면은 그 괜히 옛날, 옛날 방법대로 하지, 왜 그것을 옛날 방법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사고를 당하느냐 하는 그 책임이 조금 그 어차피 어차피 사고는 날수 있지만은 그래서 <웃음> 예. 이게 이제 신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관리사를 이제까지 사람이 살고 있던 것을 그리고 여기 시무제와는 좀 다릅니다. 시무제는 마을 인접이 동네 텐니까. 동네로 건재한 동네 역으로. 또 구내 구야 하고 근데 거기는 우리 마을에서 뭐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큰길 여세고 그래서 그거 좀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이들더라도잘 설거지. 정말로 <웃음> 차라리 뭐 다른 얘기가 주로 흐버리고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관리 유사를 정해가지고 뭐 그냥 매일은 모임 드지만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둘러보게 어떤 뭐 수당을 좀 줘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이날 해야 되는 대로 안 해가지고 무슨 뭐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조금 약는 뭐 어려운 저, 문제입니다. 저, 저, 네, 네. 아까 회장님하고 생각이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부 다 우리. 집안, 전부 정치인, 회원들 계시지만은, 사실 누가 하나 못하면, 예일 들어서 예당했지 뭐, 불민러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을 못하죠. 저한테 누가 뭐 책임,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까그러지만 뭐, 동생이라든가, 아재라든가, 못했냐고 이야기하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지만 앞으로는 저렇게 돼서, 다른 방법으로 되게 하면 저는 책임을 절대 안 줍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아, 맞습니지는거모지 마는 이상, 더 이상, 이상 내가 어 제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부담이 겁나게 많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지 예, 동원이 그 없수게 지금 이,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를 관리를 하려면은 항상 하는 소리지만은 자에다 농토이나배고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 그 살고 그로 먹고 거기서 이, 벌초하고 거기서 선자도 좀 받아오는 방법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저희가 그걸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농사도 이제 우리 부회장님 우리 아들 가셔버렸던 그분하고 전번에 이야기했었는데 또 누구, 누구 계셨을까? 새 세우미는 한달 한, 한 전인가 저 아기를 넘어올 일 있어 넘어와서 만나서 지금 재산 장땅 관리가 안 되니까 한 사람한테 줍시다 전에는 음, 사실은 음. 내가 이야기를 고문기아재한테 주라 했했어요 줬는데 제가 듣는 이야기는 손자도 제대로 안, 안 들어오고 그런 걸 알아가지고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거든요. 그걸 따졌는데 이번에 문기아재한테 내가 전화하면 오해를 받으니까 문기아재가 전화를 하시오. 그럼 내놓으라고 하시오 전부. 그럼 내가 아는 사람한테 줄라 합니다. 네? 그러고 전부 지금 거의 지금 그뭐된 그거 전부 다한 한 사람한테 올해부터는 경작을 하라고 유임을 해 줬어요 음, 제가 뺏어 우리 팀에 네. 보면 간격으 뺏은 거죠 아, 그, 그래야지, 그래야 지해까사장님 씨, 나들이 일부는 뺏어 본다고 가져가고 네. 뭐도 가져가고 선자도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모 뭐든지 거리남무게하니까 전부 전화해가지고 전부 우리가 농다친다니까 전부 면을 해가지고 제가 한 사람한테 네. 전부 전부 경작을 하라 했거든요 그렇게 아, 어떤 근데, 관리가 근데, 돼야지 아프고는 거기다 좀한여한 마리 더 사가지고 뭐, 거사 안전이 거서 사업 프로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 대분이 말씀대로 농지를 좀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좀그 농지를 경작하면서 뭐꼭금돈 갖고는 못 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노동 할수 있는 만큼의 땅이 되도록 그냥 그건 장기적인 안목이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갖고 당장에 그것을 지금 시급한 것은. 1 2어떻 저도 이제 둘러왔는데요. 그저 조립식으로 친다고 해도 그만한 집이 힘들어요. 네. 그 말은 짓기 힘들어요. 그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뒤로 개를 치고 해서 네. 물이 안 들게 하고, 그저 기와 이어서 페인트 하고, 네. 또그 체양 같은 것은 그 뜯어버릴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안에 화장실 하나 저 설치하고, 네. 뭐 내부 수리하면은 샤워하고 화장실하고 내부 수리하면 훌륭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저, 비용을 줄이고 저, 어, 이사 이저식으로 질라마 한살 숨을 대패편 라 얼마 안 드는 건지 내가 지금 마이다 지금 우리 동선 씨 같은 한결이 같죠 어, 어, 어. 나이도 같고 한결도 같은 거같요 동선이 <웃음> 이제 건축을 하시니까 이제 그때도 와제도 솔직히 뭐 무슨 다 이렇게 이제 내가 지고 그때 구결된거 아닙니까? 그데 제가 얼마나 그때 그랬지? 가게 돼서 이렇게 그런데. 그런데 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5천만원 이상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기 네. 말대로 제 생각도 그래요. 저도 그때 내오이 화재를 네. 그때 둘러봤잖아요. 네. 뒤에서 물이 들어와서 네. 그래서 좀동조시 말대로. 앞까지 나온다, 나온다는 말이 막겄습니다 물이 계속 선이라 이렇게 솟아나갔더만그 앞에 있어요 나도 보니까 그것이 있잖아. 이제 개를 쳐서 물이 잡히면 안. 모르는데 안 잡혀 울면 그것이, 그것이 하나만들어본다 그래. 아, 그거? 그래. 개치기 나름이그거애 혼자 예, 개를 확 쳐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웃음> 자갈을 거다 넣는 거예요. 거다 요만성은 음, 음, 음, 음, 음, 음. 자갈을 넣어. 자갈을넣으면그 자갈 밑으로 지금 현재 콘크리트가 돼 있어요 그가 그 흙이 아니라니까요 콘크리트가 수로가 정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가 해가지고 있다고? 네 그런데도 물이 타고 도는 그래서 이렇게 도는지 그것은 그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그걸 해가지고 잠다고 네, 못든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로가 없이 그냥 응. 흙으로 된 그래. 상태 같으면 응. 파 가지고 깊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지고물 수위를 떨어질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옛날에 진실 뒤에는 없어고 내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 놨지만은 그 관리사 뒤에는 수로가 딱 정신으로 크리트가쳐다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뿔트확 뜯어버리고 그 뒤를 뜯어버리고 뜬뜨뜨가 좋은 게 그런 거는 코뿔트고리트리고 거기다 자갈을 이런 자, 잔자갈 갖다 넣는 단말에 넣고 고그로 살짝 공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것은 밑으로 밑으로 쑥 빠져볼까니까 그런 것은 그리고 위에만 그렇죠. 제가, 제가 말씀드린 그래. 것은 수로가 음. 음. 지금 집보다 더 음. 야차오요 야차운데도 음. 집이 집이 더높아요높은데도 음. 물이 나온다는것은 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법을 잘알요든요 아제 제가 봤을 때도 <웃음> 동선이 이번 생각이나 같아요 그때 가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이 계속 이렇게 샘처럼 이렇게 솟아 올라온 뒤거기서만 물이 솟아 온다고 하면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에 이제 이 한옥집이라 옛날처럼 레미콘을 해서 한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물이. 안에서 솟아오는 거. 아, 안에서 그냥 물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거같아 아, 니런올라올 여름, 저, 이 정도. 시키 뜯어서 다시 진댄 방법도 있겠구만. 그렇죠. 다시 진댄하게도 물은 나올 거 아니죠. 같이. 그렇 오니까 올라오는 거아니들은 네. 그러니까 그래. 거의 야, 나온 것 같고요. 의견들이 이제 안 모아지니까 일단 그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차후로 집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뭐 보수를 하든지 좀, 그, 크게 그,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예. 그, 집행부에서 좀, 그,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요. 예. 우선은 당장에 여름이 오면 그 위에 기압 떨어져가지고, 음, 네. 그썩가르을 그 보고, 이거 다, 그러면은, 네. 그, 당장에 문제가 되거든요. 예. 비가 오게 되면. 예. 그래서 그부분은 시급한 부분을 먼저 보수를 하는 걸로, 예. 일단 오늘은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사람, 이렇게 살수 있는 데까지는 더 생각해보자. 예, 우선 당장의 시급은 보수를 하고. 제가 한번 한 할게요. 우리 하나 말대로 기아를 손대려면은 예. 이왕이면은 이제 뒤에 예. 뒷 부분을 포크리나 동원해서 한번 파서 우리 지금이 다른 데로 예. 이제 빠질 수 있는 길이 보이면은 그걸 수리를 하고 예. 안 그러면은 이제 덮어버려지고서. 그만두 존 많이. 그러니까 제가 바로 느게 그것을 우선 시급은 것이 기아를 갖다 붙여야 돼요. 예. 그거요. 그것을 이제 어 한두 사람에서 5만 원씩 돼가지고한두 사람에서 그것을 비를 안 세게 하고그 예. 다음에 이제 요 비가 된다고 하니까 예. 장마철에 한번 그 이렇게 탑사를 해가지고 예. 과연 물이 솟아오르는가 그걸 예. 검증을 한 다음에 논의해야 예. 되겠어요. 한 10만 원 예상을 세워서 일단 기본부터 예. 이어놓고 보자 이거죠. 기아를 시급한 네, 거야. 예, 그, 예. 아, 그거는, 청아, 사는, 그것은 양철은 그 아무 상관없어. 네. 네. 네. 세형, 네. 네. 예. 체은 네. 그, 고기가, 가 실, 은기가 고기가 실, 고기가 실, 고기고가 실, 고기가 고기가 실, 기고기서고가 고기가 실, 실, 고기기가 실, 고기가 실, 고고가기 그안를철하잖 우회가 있어요. 기붕 위에 얹어져 있어요. 번 내려서 철거를 해보 철거를. 철거를, 네, 철거를, 철거를, 철거를, 철거를 해버아 바람 불면, 바람 불면 이게요